지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안, 안됨. 음, 그러면 뭘로 하지? 어. 한글, 한글 표시된 거 없어? 그 한글 표시된 거? 와글와글 던전. 뭔지 모른다, 사실 이거. 나도 모른다. 로딩 중입니다. 설명, 이거 한글 표시된 거예 설명이 어디서 볼수 있을 것같 위에 노트북 눌려봐봐. 노트북? 어디? 로딩이 덜 됐다. 아, 그 뭐야 없어 없는 것도없 <웃음> 그럼 어, 없는다 어, 어. <웃음> 갑자기? 우리가 할수 있는 걸로 해야 된다 모두가 그냥 간단한 걸 간단한 거 포켓몬 카드 <웃음> 아 노트북이거네 아, 노트북 아니면 아뭐 하나를 없네. 다운받아볼까 <웃음> 세상 가장 최고의 길뱀 주사위 놀이 밖에 없다 아니면 간단한 거 <웃음> 뱀과 사다리 들깨 가는 뱀과 거. 사다리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이거 할까 민균이 무슨 색을 할래? 나 이거 박민성 난... 난 흰색 오케이 민규 핑크색 <웃음> 야 오늘, 오늘 순서로 할래? 이 순서로 할까? 주사 일단 좀키워놔 일단 이 순서로 하자 민균은 관점만 해야 된다 주사위가 너무 작아 더 키운다 아그렇게 아, 오케이 주사에겐 대형색이다 내 먼저 할아 덕구 니 먼저 할래? 덕구 먼저 할게 나 해라 해라 아 이거 안 올려놓고 2 던져라 쭈야장외 키웠... <웃음> 아, 인정이네 <웃음> 장외의 인정이너 5다 5이다 네 잘했다 장외 인정 나 뭐지? 2 아 어, 이거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알아서 빈걸 도는구나 이거 민규 꺼 던질까? 민... 민규 민꺼 하나 던져 봐봐 오다 오 탈락이다 넌아 잡아 먹었거 잡아 먹기는거 읽는 걸로 하죠 <웃음> 당근 사 민규가 덕고 잡아먹었다 너무 사악하다 내차례다 노래 틀고 없는 데 아, 뭐지? 아이아 도군이 먼저 해야 돼야나 잡아먹였다 아, <웃음> 아, 사다 당근 잘가 쫓겨났어 쫓겨났어 아이 개웃긴데 이거 쫓겨나는 거 이제 누구냐 민규 당근 차례. 아이가 민규 차례 민규, 차례가. 민규 3 민규 8 8 가야 한다 아 26이다 민규는 오. 승... 당근 5야 노래 맞춰 도쿠 차례다 초일 1. 뭐야? 아, <웃음> 뭐이따이러 걸려? 어, 당근 일. 탈락? 어, 어 당근, 당근 탈락. 민규 차례도? 첫 민규야 다 먹는다 그냥? 3이다. 29. 여기 맞지? 어 여기다. 당근 4다. 2차례 네다 어, 놓고 나 2이다. 어 맛있다. <웃음> 쫓게났다 <웃음> 나 5다. 뭐? 어또 쫓겨났어? <웃음> 어, 또 쫓겨났다니. <웃음> 어, 뭐지? <웃음> 민규 차례다. 4다. 어? 어, 엄 어, 아무것도 없어. 여기, 여기서 뭐하라는거야 당근이 다덕구에이 좀... 네 차례다. <웃음> 야, 이거. 와... 아, 올라라. 아, 아가다 쫓겨났다. 당근아. 그게 <웃음> 바로. 분명히 사면. 아이게임이다 아니... 아이 <웃음> 야, 민규가 이긴다. <웃음> 민규요 민규 39 오케이 아39어어 어, 순간 렉 먹었다 오케이 당근 10 내가 꼴등인데 부득이하게 덕구 1 2 무지 아쉽다. 4, 4. 아, 아쉽다 아너 기다려 <웃음> 오 민규 5다 민규 44인데 22로 떨어진다 우 <웃음> 그래도 그러를1는데 아직 음. 뱀에 잡아먹혔다 결국 3 야, 당근이 여기 사고 있냐 어 사고 어, 있습니다 있... 당근이 2등이 있다 구10아 아니다 9구11 집어 11, 11아와 도구 아깝다 맞아 1 0이제어1 0이제어 당근이 아니라 민규다 1위다 <웃음> 민규 20 21이란 말이, 오 여기 갈래, 민규, 그냥? 자기 <웃음> <웃음> 치지 마, 임마. <웃음> 니 그러면 바로 거기 간다. 82 간다. 여기 하니까 1이면. 아, 야, 23에 있었다, 민규. 24. 어, 그래? 아, 니 야, 2 3이지 오, 다다 차례, 차례. 오. 1, 2, 3, 19. 4. 19. 19. 어디서 사기를 쳐? 덕후, <웃음> 그니 차례 했다. 나라 오르라 사다 25어오아 뭐다? 이 칠. 덕구 <웃음> 꼴등. <웃음> 덕구 삼아 임종조 민규, 삼아. 민규, 삼아. <웃음> 민규 삼. 또 먹혔어. 민규 3 민규 26아이 응. 꼴등이다. 야내 저... 야, 자리 저거 내려가야 되는 거아 이거? 아니다 사다리는 아니, 올라가는 좀, 거. 배민이라는 고하 거. 덕구 이지. 자식아, 넌 리타이언데. <웃음> 어디서 약을 팔아요? 19. <웃음> <웃음> 민규 차했다 민규 4. 29. 26 야, 그러면 우리 나쁜 숫자에 걸리면 그냥 아예 다시 하기로 할래. <웃음> 아니면, 그냥 나, 나쁜 숫자. 한 없기? 어어, 자 없죠. 더군이 차했다 나, 54가면, 판 없는 거다. 어, 26. 어? 어 당근 잘 거. 어와 <웃음> 뭐야, 이거? 죽었다. 25. <웃음> 너, 어, 기다려. 어, 아, 무서워. 민규 잘다 민규 거, 3이다. 민규 32. 당근 4. <웃음> 야, 이게, 시작했다. 이게 역시 우리, 우리의 정서에 맞는 등수다. 아직 역전된다고 29. 오 살았어. 아네야 이러면 내가 좀 미워요. 1 0시임데 23. 30. 4. 8. 오2 6까지. 이게. 덕개 2개. 2다 2개. 오개2다 2개. 2개. 2다3 다시 위험해졌다. 아, 민규 차렸다 내가 그래 내가 할게. 왜, 2다? 민규랑, 우리 셋이서 이제 서로 잡아먹고 난리 나겠는데. 3이다. 아, 유 우리. 그쪽 맞다. 이로 <웃음> 간다. 그쪽 맞다. 제발. 5, 1, 2, 3, 어? 민규? 4, 5, 6, 어? 어? 탈주당했다. <웃음> 나가리다. 강제로죽었다 아, 오? 어? 나39 민규 차례다 4제 시작이다 <웃음> <난> 안된다 <웃음> <웃음> <웃음> 으아악아 먹었어요 쫓겨났다 <웃음> <웃음> <나> <웃음> 난 쫓겨났다 5 <웃음> 설마 또 쫓겨나겠어 민규 차례다 <웃음> 아 다행이다 안 쫓겨났다 삼 35. 이렇게 된 오, 이상 내가 된다. 좋은 숫자에 걸리는 수밖에 없겠군 아, 그래. <웃음> 오케이. 아니 너거기자 목표가. 3. 와 됐다. 26이다 난. <웃음> 상승했다. 41. 어. 아 민규가 민규가. 아 민규가야 민규, 민규 거야, 15. 너는 아니지. 너 어디가 아니 이 38일로 가야 돼. <웃음> 사기친다. 저 사기친다, 저거. 역시, <웃음> 어떻게든 꼴등 어. 벗어날라고. 어. 덕구 41. 충격적이다. 나 어. 34. 어. 아니, 30이지. 30이지. 거 누군데, 이거? 민규 됐고. 어. 민규 오케이. 1. <웃음> 당근이 만져서 그래야 됐다. 오. 덕구 43. 어? 안 된다. 제 77로 올라간다. 여긴가? 응. 응. 아, 54를 받는다는 응. 건 내가 해줄 기회로. 오케이, 도쿠가. 내 차례다. 뭔데, 누구임? 덕고임? 응. 6. 민규. 민규, 21. 오? 어? 오오 응. 막판, 막판, 막판. 당근 차례. 혹시 모른다, 민규가 왜등할수지도 당근 80 가야지 임마 여기, 여기 앉아 아닌데 타. 80 81인가? 어, 나... 3이었잖아 하나 둘셋 80이잖아 100으로 가야된다 아이 게임 재미없다 아 끝났죠? 좋아요 <웃음> 어다 <웃음> <없다>. 다시 <웃음> 아, 아 끝냈는데 응 다시야 그냥 한 번에 끝냈는데 바로 와응 다시야 야 이거 게임 다시 해야 되는 거 맞지? 아 근데 나쁜 숫자 걸려서 다시, 이 아니. 아니, 그냥 내가 할 했다. 아니, 그냥 내가 기분 나빠서 엎었다. 어? <웃음> 아니, 다시 이게 그러면. 아, 그런가. 그럼 이 순서로 아, 다시 그... 가는 거지. 덕후 던져라. 오케이. 던져라. <웃음> 오, 다 민규 토반부가 제일 신기해. 아 민규 거지. 민규 누구 누구 던질 할래. 아무래도 구 오케이 독구 던져라. 나 아. 일단 당근은 안돼. 아 알겠다. 안돼. <웃음> 바로 잡아먹고 시작한다. <웃음> <웃음> 뭐야? 당근 아까판 1등해 가지고 운 썼다 다 썼다. 독구 니네 차례다. 이제 당근은 지리가안 좋다. 독구 이다. 내네 차례다. 음. 아 잠깐만. 아, 장래, <웃음> 장래 장을 사기치네. 야, 이장 사기치네 야이짜그 사기치지마 응 당근 민규 차례다 아, 오또 먹었다 <웃음> 좀 분홍색이 자꾸 나 먹는다 오, 오. 장래 사기친다 나 아, 당근 먹고 싶어요 오케이 너. 드세요 13 이거 어떻게 하자 어 잠깐만 야 이거 뭐 누르면 되지? 아 맞아요 맞아맞지야만지지마아요내아 사기친다 자꾸. 오. 어. 아요맞이요 맞아요 당근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요다아요다아쉽다 와두칸이었으면나먹혔네 덕구 어. 잘했다어 덕구 어! 잘리대어아미아미미기차했지 미, 아 덕구가 뭐, 던져야 뭐, 돼 가지고 뭐야 이러고 4, 4, 사사사구사사사사사구할수있다 4. 4, 4. 차렷에... 어. 4, 다음 거사사사사구사사아아아사사구삼삼삼삼삼 제발 사아난 망했다 그냥. 민규 차례다 민규 30 4 아. 덕구 23아22로 덕구 니네 차례다 아20 아, 덕구 그냥 21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차례다 야 앱. 앱에 뭐냐 방금 난 망했다 그냥 <웃음> 민규 차례 1 예. 박민성 26. 독군 2차례. 5. 82호. 19. 6, 6 맞지? 어, 6으로 반전되네. 어, 맞다, 맞다. 어. 민규 차례. 민규 차례. 민규 36. 저거 31. 독군 2차례다. 아, 덕구한 번에 훅 갔네. 하지만 일이 나왔다. <웃음> 그리고 그렸다. <웃음> <크겠다. 웃음> 어, 뭐야. <웃음> 어, 뭐야. 난매이보지 기생당했다. 3. 굴러온 노래 갖다다 담아 올렸다. 덕구 일부 노렸지. 어, 노렸다. 민규 6, 42. 아니, 굴러온 노래로 맞, 아훅 빠진 거 아닌가. <웃음> 35. 아, 겁나 웃긴네 덕분에 네. 잘해다. 덕후 3. 3. 22. 잘해다. 4인데나. 빙글꺼. 컷. 6개. 빙글 48인데, 떨어진다. 아! <웃음> 오, 이걸, 이걸? <웃음> 이걸 이렇게 떨어지네, 저거. 박민성 39. 던지 당근이 1등. 덕구 4. 야, 뭐야, 방고저구니 던진 거맞지 <웃음> 어어. 이. 민규 사망. 안 돼! <웃음> 뭔데, 민규 1등에서 갑자기, 갑자 음. 사망했구나. 응. 1등에서 떡락했다. 어. 사망했다. <웃음> 뭔데, 내 네, 차례 하니까. 니 던진 거지, 어째? 나, 나 죽. 45. 아, 저 자식 안 떨어지네. <웃음> 속마음에서 이 흘러나오시는 것 같다. 3연일3 0일내차례다젠1나큰일난다나 민규 5나오다큰일난다 조... 뭐야? 4다다다이다 당근 어. 차례 근데 민규 자러 갔다. 민규 자러 간대. 나 진짜? 아. 어. 그럼 살... 빼면 되나? 일 응. 49일 50, 5, 49, 덕 49, 49, 4다 49, 49, 49, 49, 49, 4 민규 거 그냥 놔9 놓을래. 9 49, 49, 다하 49, 4놓4만 민규 49, 4다 49, 49, 49, 49, 49, 49, 9였다 49, 나9마 혹시 모른다, 여, 기 이거, 이거 흐린 사람이 되지. 혹시 자러 갔는데 우승할 수도 있다, 이거. 인규 차례다. 아, 다행이다. 너, 야, 나 지금 너무 무섭다. 당근 차례. <웃음> 독분 차례. 이. 와, 거규 인규. 안 돼! 됐다. 내 죽을라고. 55자. <웃음> 어. 근데, 당근도. 폭락했다. 독부 차례. 4다. 43. 77. 오. 주사 공략다 앞으로. 나 뭐지? 4. 아. 4. 20. 인규 차례. 난접겠다난접겠다 어? 어. <웃음> 난, 난 <접됐다>. 어. <웃음> 야, 야, 덕구 잡으러 가야된다. 뭐, 덕구를 잡아, 니 일부터 잡지. <웃음> 야, 내 잡으려다, 내 잡으려다, 아까 충안이처럼, 밑에 있는데, 내가 내려와서 죽여버린다. <웃음> 덕구, 79. 내차례 <웃음> 이제. 어, 이거 모른다. 6. 누구 차례고, 이제? 민규어나 <웃음> <야>, 방금, 받는 <웃음> 거 아니지 않냐? 내가 당근 죽있게 이제 내 차례가 어. 던져라 아! 괜찮은 코 어차피 6 나오려다 못 죽임 아이씨 83 어? 떨어졌라. 떡락했다 <웃음> 떡락했다 내 차례다 어, 나줘나줘 66인데 나하다못죽인 어? 당근 조, 조심해라 민극과 좋아, 민규를 우승시켜야겠다, 이렇게 돼있어. 아니, 면 누가, 저 숫자에 걸려가지고, 안 두, 주... 엎어 품 된다. 18. 독분에 차례다. 피해 갖고. 1, 1, 1, 1. 뭐야, 아, 야, 아, 뭐야, 방금. 뭐. 20이다. 아, 아깝다. 이 차례다. 6, 6. 민규 나올라 죽을까, 나올라 죽 민규꺼. 민규꺼. 설마 진짜 일정하는 거 아니지? 나 아, 이거, 4, 4, 4. 90. 어, 민규 잘하면 1등 하겠다. 엄만 괜찮으면. 안 돼! 사망. 이렇게 된 이상 내 본말은 민규야. 네, 사 간다? 사, 사놓은 거 아니었나? 예. <웃음> 간다. 예. <일. 웃음> 나도 여기, <민규에. 웃음> 민규 흥 거. 어, 자, 다시 한 번, 6으로 판정. 96. 어, 미, 1등인데. 오. 짜 1등, 짜 1등인데. 4 이상, 4 이상 나오면 1등이다, 저거. 아지 아, 이제, 아 하, 그런가? 당근 22. 어디서 약을 팔아? 아, 아, 25, 알았2여 25, 25 어. 맞음, 맞음, 맞음. 나 9, 6. 진짜. 어디서 약을 <웃음> 팔아? <웃음> 나 <웃음> 1에 있었는데? 1이 아에 있었는데. 내가 약을. 약 받았다. 아이다. 약 아이다. 민규거 민규 차례지. 자, 4 2 3만 나오면 되는 거지. 아 1. 1. 1. <웃음> <웃음> 뭐야. 3. 3. 떡락해라, 그지? 그래. 덕분이 차례다. 응? 내 차례가. 어. 심신에서 던졌다, 내가. 오로로, 음. 2다. 2 음, 의이었다 4. 4. 아, 자, 아, 이제 민규꺼, 민규거를 우승시켜야 한다. 어? 아직, 아직 덜 됐다. 아, 번, 하나 번더 해야 더 하나. 된다. 부족하고. 어? 아, 그래. <웃음> 어? 덕분이잘됐다 아, 덕후 했다, 덕후 했다. 됐차 내, 내 차례 넘어간 거지 않나? 기분 탓인가? 어네 차례 했다 1 나왔다 이거 아 맞네 근데 내 23에서 29니까 너 달라. 고 어. <웃음> 나... <웃음> 장외 추방 당했다 진지야 덕후 네. 민규 차례다 민규 승리 <웃음> 야 그러면 결론은 네 그러면 민규 1등 나 2등 덕구 3등 박민석 꼴등이네 오우 역시 역시 끝났다. 게임 끝. 자, 이제 포레스트 해야겠다. 바이바이 바이바이.